우. 고고 뭐, <목소년단> 1시밤 1시밤 1이밤 1시밤 1시밤 1시밤 1시밤 1시밤 1시밤 고 ¿Qué? ¿Qué the fuck? Sabe exactamente como lo esperaba A puta mierda e s t a fiesta m a r m a g a r m a r m a g a 지구마가 해석해라 마구마가 해석해라 마구마가 해석해가가 자, a p e i b 자 t a n e l 야 자, sappia. Obrigado. Ahora, v a m o a. p r e s a gente va a r o o e s t o d o e s n o t h a a 와인 <웃음> 네, 어, 보통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여기 이게 손가락 집어넣어서 딱 해서 싹한다음에싹 돌려가지고 수건으로 싹 닦잖아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따라준다. 가가가가가가가가싹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다가르가가가가이가가 싹, 싹 <웃음> 아아 아, 나도 술잘못 마시는 것 같아 벌써부터 느낌이 와아취하는거나 Night Apple is Poison Apple 독이 Poison 맞지? Poison Night Apple is poison apple, you know. 아, you know the g e n u i n i But I'm okay. Because. 토크페디아, 싸자. 좀 와인 먹기 전에 싹 흔들어주고. 사야 정구. 어, 맛있네요. 음.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음. 안될거 같아요. 누가? 예? 네? 누가 관리해 주시는 회사 분께서 저는 회사 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 좋아요. 아니야, 진짜 마시려고? 아, 이거 안돼 식구가 아예 어린 어린 분들께서 먹고 오자. 예? 네? 화면 밖에서 먹고 오자. <웃음> 여기서 먹고 여기로 와 <웃음> 씨, 방 우리 콜라를 마신 거예요. 그럼 <웃음> <이러면> 안 보이잖아. <웃음> <웃음> 형, 감기하면서 목상태 안 좋으면 어, 야, 너막 감기 걸렸으면 목 상태가 안 좋아. 너 다쳤어. 그러면 이게 알코올 손으로 닦아 안 닦아. 목을 알코올로 <웃음> 야 닦아주는 거지. <웃음> <웃음> 이 있는데, 일인이 있지. 이거 있 이거는 이제 모두의 책임이 되지 않게 형이 방 안에서 혼자 하세요. <tose> <tose> Frase inspiradora del día. Báñate, porfa, que ya huele y el olor ya llegó hasta Corea. Pase, <tose> pase, pase, pase, pase, pase, pase, pase. Just do it.